오늘은 저희 그 절친 엔지니어인 안태곤 감독이 상주하고 있는 오르카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오르카가 범고래라는 뜻이고요 포식자 그런 느낌이잖아요 포식하겠다 아, 그, 아니 그런게 아니고 어. <웃음> 짓밟겠다 아니지 이제 어. 뭐이 지역에서 그래도 이, 얘기하면 이름 정도는 알수 있는 스튜디오 좀 되지 않을까 잘 알려져 있습니까? 아닌 것 같아요 <웃음> 일 많던데? 돈네가다 버는 것 같아 아 약간 하청의 하청이에요 지금 <웃음> 아, 우리 채널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네. 초창기 때 하청에 하청으로 소개됐었죠. 맞았죠. 이게 믹스를 깠잖아. 아. <웃음> <웃음> 이 상도독도 없는 자식아. <웃음> 지금 무슨 작업하고 있죠? 하펠트라는 그 가수의. 음. 이거... 뭐지? 성... 이름은 알고 있어야지! 노래는 알고 가사도 <웃음> 잘 알아요 It's Live라고 이제 엠드로메다라는 그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 음. 올라가는 곡들을 믹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. 네, ATC로 작업하고 계시잖아요? 네. 내가 꼬셨나? 2년 동안 사용하셨잖아요 2년 동안의 실사용 후기가 나올 수 있겠네 그렇죠 어. 음. 어땠나요? 전에 썼던 게 이제 파리사를 썼으니까 매키 아, 어, 그렇지. 파리사 네. 매키 파리사를 썼으니까 트였죠, 귀가 형이 저보고 넌 이걸로 믹스가 돼? <웃음> 이걸로 믹스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나와? 이래가지고. 아, 그럼 내가 맥키 비하한거 같잖아. 맥키 얼마나 좋은데? 어, 예, 네, 좋죠. 근데 어. 저도 근데 맥키랑 둘 중에 뭘 고르냐 하면 이것을 고르죠. <웃음> 그레이드가 아이, 일단 돈 차이가 ]거든요. 얼만데 네. 가격대 성능비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가성비가 지금 상대적인 거니까 가성비는 600, 상대적인 <웃음> 거니까 600만원 상당의 스피커 페어로 된 스피커를 산다 그러면은 음. 요 세트 그대로 구매할 의사가 있다라는 거. 아 다시? 음다 리셋됐어 음, 음. 리셋되고 다시 전부... 태어났어 아, 다시 태어면 엔지니어 해 놔? <웃음> 하지 아니, 말자 거예요. 우리 아, 진짜 하지마 음악 하지 말자 야 <웃음> 다른 스피커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긴 하겠지만 음음. 일단 내 마음속에 1순위는 지금 이 조합은 확실히 맞아요 <웃음> 스피커에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? 역체감은 힘들어 45 들려주고 나서 바꿔 내거써 <웃음> 난더 좋은 거쓸 거야 이랬잖아. 요 <웃음> 앞으로 가는 길만 남아있어. 아 근데 이게 사실 네가 ATC20을 좀 저렴하게 맞춰서 그렇지 그렇게 저렴한 스피커는 아니야. 원래 이게 앰프까지 한 800돈 되죠? 그렇지. 매칭 앰프를 쓰면 은 거의 한8 900돈 되니까 너 나한테 큰 눈이 있고 산거 같다. 나 때문에 돈을 썼지만 돈을 많이 아꼈어. 브라이스톤 4B 네. 예, 브라이스톤 4B가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음. 중고로 잘 구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매칭을 했죠. 아까 그러니까 음. 왜냐면 앰프를 음. 새거를 사면 너무 비싸. 음. 앰프는 진짜 중고로 사지 않으면 음. 너무 비싸. 좀 생각을 했던 게 이거 음. 무조건 밸런스드로 구해야 된다. OST. 어. 어쨌든 단거리잖아. 2 m 터 내고 하니까 뭐 언밸런스도 괜찮겠다 해서 구했던 게 이거잖아요, 사실. 그렇지. 이게 나중에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. 그냥 앰프의 성능. 어 단거리에서는 그냥 포기할 만큼의 의미가 음, 있지 뭐 다시 구매한다고 하면 이 조합을 그대로 살수 있을까가 궁금한거지 그치 브라이스톤은 없으면 못 구하는 거잖아 어, 지금은 굉장히 만족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음. 돈이 있다면 상위 버전으로 가고 싶긴 하죠 물론 후진 없잖아요 음향은 어, 바고 없어 아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 구성을 했을 때 일단은 브라이스톤으로 시작해서 앰프 등급을 좀 올려보자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<웃음> 아니 그거를 사실 음. 되게 좋은 기회 때문에 한번 써봤잖아요 그 코드, 코드 코드 코드 듣지 말았어야 됐어 들을 때 너무 좋다가 그게 떠나고 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 중고로 하면 노려볼만 <웃음> 돼 안돼 <웃음> 아 그리고 너한 2년 썼으면 야뽕 뽑았지 야 엊그저께 마크 레빈슨이야 <웃음> 그냥 눈에 띄더라고 마크 레빈슨 <웃음> <웃음> 아니 어. 그렇다고 마크레비스 어. 님와 가지고 저기 있어요. 여기 응. 있어요. 이랬진 않는데. 손손안 들고 있던데. 되게 <웃음> 보이는 어, 게 뭐. 저기야. 이렇게 뭐. 부르고 있던데. ATC 20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응. 앰프를 이제 바꿔 볼수 있는 거네. 그러 그러니까 패시브 스피커를 쓰는 가장 큰 장점이지. 그렇죠. 앰프 바꿈질. 응. 그걸 해야지. <웃음> 그걸 시작해야지. 경기 양심이 많아. 있어요. 지금. <웃음> ATC20을 쓰면서 네가 항상 얘기하는 단점 있잖아. 저음이. 저음이 왜 부족할까? 그러니까 저음이 뭐 해상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닌데. 음. 저음이 너무 심심해서 고역대나 중역대, 보컬 만지때 너무 기분이 좋은데. 그들이 자랑하는 잘난 미드레인지. 아 미드레인지는 거의 끝판왕인 것 같아. 끝판왕 어, 그건, 좋지, 주, 어. 그건 진짜 좋지. 네. 잘난 그, 척 할만해. 네. 하이도 괜찮아. 하이 때문에 사실 고급 사양 가고 싶은 거죠. 아, 고역 때문에? 음, 고역대가 조금 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. 느낌이야. 얘네 이게 약간 20 에선 요 정도까지만 보여주지 약간 요런 느낌?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. 너는 아직 20을 다못 들어봤어. 내가 너무 많은 걸 그거 하고 있나? 앰프가 아직 브라이스톤이잖아. <웃음> 아 근데 형, 형 들어봤어요? 혹시 이거 응? 이상... 난 다양한 체험을 해봤지. <웃음> <웃음>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저는 음. 형이 추천... 아또말리버했네 <웃음> <웃음> 저는 솔직히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다른 앰플을 데모를 해서 들어봤다 그러면 충분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새로운 게 필요한 <웃음> 거야? 보지 마요 어 고객님 필요하세요? <웃음> 사실 음. ATC가 앰프 매칭이 되게 까다로운 스피커이기는 해요 이제 ATC 패시브들은 우리가 흔히 변비 스피커라고 많이 해 밀어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조금 상위 클래스에 가서 음. 진짜 막 힘도 나오고 댐핑 팩터도 되게 좋고 음. 그리고 이렇게 섬세하게 네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고역들이나 저역들을 더 이렇게 다 받쳐줄 수 있는 음. 그런 사양의 앰프를 쓰면 은또 ATC20이 되게 다른 스피커처럼 들릴 수 있고 음.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우리처럼 뭐 브라이스톤이나 아니면은 크라운 어너 크라운 쓰고 있잖아 경구 추천했잖아 <웃음> 오라톤 스피커에 물려가지고 지금 크라운 네. 사용하고 있잖아 크라운 저거지 저기 300dca 네300 어때 크라운?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인가? 오라톤에 물리기에는 너무 과분해 근데 과분한데 또 오라톤이 잘받쳐줘아 얘가 오라톤이 120% 하고 있구나 이를 딴 데서 오라톤 들어보면 이런 소리 안 난다니까 <웃음> 아니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깜짝깜짝 놀래는 게왜 어. 이렇게 좋지? 그러니까 ATC20이 네가 왜 고역이랑 저역이 부족하겠어 <웃음> 이형 앰프 팔려고 왔고야 <웃음> 어디야? 어디야? 어디? ATC 회사에서 나온 그들이 이제 매칭했었으면 좋다라고 하는 자사 이제 앰프로는 P1, P2 이런 게 있는데 돈 그거 너무 비싸지 않았어요? 비싸지. 처음에 이제 예산 정해진 예산에서 네가 음. 5,600 정도 보고 있었잖아. 음.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일단 스피커는 요게 괜찮으니 음. 여기에다 앰프를 음. 중고로 구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맞춰서 해놓자. 음. 그 다음에 중고로 또 팔고 업그레이드를 음. 하면 된다. <웃음> 말렸네. 어 그런 계산이었지. 하... 어쨌든 ATC 이제 P1, P2도 새 걸로 구매하면 가격이 또 이렇게 높아지잖아. 음, 음. 그럼 이제 비슷한 가격에 중고 앰프를 본다. 되게 좋은 거를 그 가격에 살수 있을 거 아니야. 그렇게 치면은 음. 코드가 더... <웃음> <웃음> 코드가 나쁜 선택이 아니었다. 그때 승희 형이 가져온 게 아, 우리가 이렇게 노려보지 못할 금액이 아니었다니까. 근데 생각해봐. 니가 응. 한 5, 600짜리 스피커를 쓰고 있었어. 응. 근데 얘를 처분하고 막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. 응. 600만원짜리 쓰다가 막 650만원짜리 이렇게 업그레이드는 안할거 아니야. 응. 보통 한 1000만원, 뭐 1200, 뭐 이렇게 갈거 아니야. 응. 근데 600짜리를, 아, 이거 어떻게 처분하고 막 이렇게 넘어가려면 이렇게 수지타산이 되게 안 맞잖아. 감가가 응. 되게 많이 떨어진다고. 응. 근데 너는 지금 앰프만 교체하면 돼. 어릴 때제 친구가 다단계 한번있었는 <웃음> <웃음> 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괜찮은 업그레이드 아니야? 근데 사실 제가 20을 샀던 음. 가장 큰 이유도 사실 그거긴 해요. 그래, 업그레이드 앰. 하려고 샀잖아. 형한테도 얘기했던 게아 이거 M2 음. 업그레이드 하는 맛도 있겠다. 왜냐면 음. 코드를 들어보고 나니까 음. 어 이거 바꾸면 진짜 재밌겠다. 장난 아니지. BMW도 3시리즈 하면 아. 1이랑 2 같은 경우는 좀 다르고 3을 기반으로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잖아요. 그래, BMW로 치면 3시리즈 정도 되겠다. 음. 그러니까 BMW 되게 좋은데 음. 이 차가 좋으니까 음. 타이어 도 업그레이드하고 이러면 좋잖아. <웃음> 접지력 좋아지고 막소너막 말... 막 좋아지고 왕막 간다고. 나 지금 타이가 만족해. <웃음> <웃음> 순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. 아. <웃음> 아 순정이 브라이스톤 네. 순정 아니야. <웃음> 어쨌든 그 정도 가격에살수 있는 페어 스피커로는 굉장히 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거 그래! ATC20 이거 들여놓고도 일 많이 들어왔잖아 그건 맞아요 사람들이 오면 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 놀랐던 게 저는 이제 수업도 음. 여기서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너무 놀래하고 제가 작업을 해서 뭐 이런 이런 과제를 내줘 이거 믹스해 오세요 가지고 밸런스 믹스해 오세요 이렇게 딱 줬어 그러면은 집에서 들었던 거 너무 달라서요 이거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음. 일단 얘기를 해봐요 내 명함 주면서 집에서도 <웃음> 똑같이 들을 수 있다고 그래야지 ATC 들으면 되잖아. <웃음> 똑같은 <웃음> 거 사면 되잖아. 솔직히 학생들한테 그 얘기 하는 게 어느 정도 이상의 퀄리티를 내는 스피커로 시작하는 게 음, 음. 맞긴 해요. 엔트리 라고 하기에는 너무 괜찮지. 아, 그치. 엔트리는 너, 아니지, 사실. 너무 괜찮지. 어. 그 근데, 밑에 네. 이제 7도 있고 12도 있어. 아, 밑에도 있어요? 음, 음. 추천을 좀 해줘도 될것 같은데. 저거는 좀 사실 엔트리로 하기에는 조금 가격대가 있으니까. 그래서. 12 같은 것도 되게 괜찮지. 음. 만약에 이제 집에서 조금 더 작은 공간이면. ATC 10이나 7이 이제 집에서 쓸때또 괜찮은 선택이 될수 음. 있지 이렇게 모니터 스피커 이렇게 레퍼런스한 느낌으로도 음. 되게 괜찮을 수 있고 근데 다만 이제 ATC의 제일 단점은 앰프 매칭이 좀 까다롭다는 점과 음. 룸을 좀타 ATC의 룸을 좀 타는 편이야 공간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타공판도 썼는데 타공판도 최적하게 맞춰서 구멍도 다시 다 뚫었어요 아예 맞춤으로 뚫은 거예요 여기 음. 그 공간에 최적하게 맞춰서 확실히 지난번보다는 더 맞춤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운드가 훨씬 좋아요 전에도 공간도 되게 훌륭하고 좋은 공간이었는데 음. 좁았지? 튜닝을 음. 조금 탄다? 그는 느낌이 좀 들었지. 그치. 왜냐면 하또 ATC가 힘이 되게 막 빵빵 밀어붙일 때 되게 좋거든. 아, 맞아요. 어. 근데 이제 뭐 조금 좁은 공간이나 룸이 안돼 있으면 이미 이제 막그 힘들게 볼륨이 커졌을 때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막 위상 간섭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. 믹스 레퍼런스 레벨이 뭐 83dB 얘기하잖아요. 아, 어, SPL로? 어, 그 정도 음. 얘기하잖아요. 근데 너무 크잖아 그게. 음, 생각보다 음, 엄청 크, 크지. 그 크다 보니까 그 레벨을 계속 못 하잖아요. 음. 그래서 레벨을 조금씩 이제 줄여서 이제 믹스를. 보통 하다가 키워서 들어보고 하잖아요 음. 이게 차이가 별로 안나아예그 정도 급해서 거의 차이 안 나요 원래 아니, 크게 들었을 때 느낌이 그대로 그냥 내려간다는 느낌? 패시브 스피커에서 조금 드러나는 장점 중에 하나기도해 음, 좋은데 뭔가 더 사야 될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 좋아 더 좋은 게 있을 뿐이야 돈 많이 벌었잖아 영어는 팔고 있어요 <웃음> 아근 네, 앰프 갑자기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훅 들어오네 이따 링크 보낼게 <웃음> <웃음>